안녕하세요. 브레뉴뮤직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1년은 브레뉴뮤직의 10주년이었죠. 네, 정말 이제 특별한 한해였잖아요. 네, 아, 1년이 이렇게나 빠르게 흘러갔다는 게 정말 네, 믿기지가 않습니다. 네, 모두 5월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사실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을 2021년이었을 텐데요. 네, 2022년은 우리 모두가 좀더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늘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덕분에 따뜻한 2021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저희 브랜뉴 뮤직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한 해가 되었길 바랍니다. 그리고 2022년에도 늘 함께 해주실 거죠?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올해는 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2022년에는 더 자주 만나요 행복한 일만 가득할 2022년 새해 다들 안전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브랜디뮤직 식구들도 좋은 소식과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202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목표하시는 것들, 소망하시는 것들 모두 다이루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세요